저는 어릴 때 우리 신안군 남태면 문중경 존사님이 그 세운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자랐고 그리고 어 33살에 안수받고 32살때 개척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 다음에 36살때 대전신일교회 세웠고 개척교회. 뭐그 다음에 뭐그구혈로 많이 세우고 60세 개척교회 세우고, 70세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은퇴하고, 어, 인천 부평동에 가서 개척교회 세워서 3년 섬기고, 후임한테 물려주고, 뉴교회에 돌아왔는데, 자, 80세 돼서 개척교회 설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개척교회를 세우냐, 어,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이 최고의 전도기 때문 최고의 전도가 개척교에 세운 것이에요. 제그 모교회가 내 어릴 때는 시골교회가 교인들이 한 다섯 명, 여섯 명몇개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런 교회가 이제는 60년, 50년, 뭐몇 년인지 몰라요. 그렇게 됐는데, 6여 전에 세운 교회인데, 지금은 시골교회가 한, 한 80명 정도 모이고, 그 교회에서 목사, 선교사가 15명 나왔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그한 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섬의 그 시골교회가 거기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지 그조금만 꼬마가 10년, 10년, 20년 다니면서 교회 때 예수 믿었겠어요. 어쨌든 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종한 목사님은 내 청년 청년 담당 목사였을때 청년 회장이었어요. 청년이 한 다섯 명 여섯 명밖에 안 모였는데, 예, 네, 근데 그, 그때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석달 넉달 되는데 둘이 주일마다 전도하고 해가지고 청년회가 백 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 시에서 100명 이상 청년회가 모인 교회는 그때 우리 교회뿐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전다고 했는데, 하루는 저 목사님이 이제 청년회장 때, 목사님, 저, 야구경 갑시다. 그래서. 우리 가자고. 가져와. 차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타라고, 우리 탔죠. 이 집사님 운전하고. 경기장에 가니까 경찰들이 쫙서 있는데, 이렇게 전부 경찰들이 막 거기서 격리를 하더라고. 그리고 문도 그냥 싹 그냥 열어주고 승용차가 그냥 큰 승용차가 그냥 앞에가 신문사 마크이 만큼 붙이고 가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신문사가 얼마나 권리가, 권리가 있었는지 우리 집사님이 기자인데 가다가 아기를 쳐서 아기가 죽었어요. 경찰이 왔어요. 그냥 가십시오. 그냥 가버렸어요. 그, 그 시대는 그렇게 그 기자들이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 갔더니 그냥 차에 내리지도 않고 그냥 차가 계속 이렇게 가가지고는 로열석 관중 로열석에 제일 좋은 자리 딱 되는 거야. 그래서 복사님 내리라더라고. 그 내렸더니 모든 관중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 대통령이 갈 자리나 시장이 갈자리를 내가 가서. 저 사람이 그런 사람 중, 그래, 그러니까 모두가 부러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외할 속에서 평생 처음 야구, 야구 구경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어째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 뭐야, 출판 감사의 배 드리자고 그러는데 아, 그럼 가겠다 했는데, 출판 감사의 배는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데, 내 이름이 나타나. 그래. 아무것도 붙이지도 말고, 뭐 축, 뭐뭐 뭐 서평이나 뭐 축하 인사나 뭐나 일절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자. 그래서 목사님께 출판 감사 예배, 예배 겸입니다. 아, 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지, 아, 네. 출판 감사 예배는 짐들 전부 지가 영광 받아 아, 네. 지가 난그내 이름 나타난 것 싫어.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15분 남았는데. 딱 15분만 설교하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인터넷 방송과 신문 성교 사역에 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오늘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화요일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참여하는 귀한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예, 은퇴하고 나니까 누가 알아주진 않지만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다 그런 적 있어요. 얼마나 당당하고 감사한지. 그런데 뭐나 자랑 같도 하나도 없는데 오란데가 많아요. 지금 남아공에서도 오라고, 브라질에서도 오라고. 뭐 저기 저 베트남에서도 오라고. 교회에서도 저기 시에들에서도 교회에서도 오란데가 많아요. 근데 오란다고 해서 다 가면 안 돼요. 그 주체 없이 가면 안 되고 가도 가면 가뭐죽어야지 그냥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가고 그래서 나는 성령이 인도한 대로만 할, 하려고 해요. 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내가 60세 넘은 후에는 성령이 인도한 대로만 목회를 했더니 얼마나 교회가 잘 되는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한 대로만 하면 사람이 많게 보이는데 적기면 하나님다 알아서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본문 말씀, 뭐, 우리 목사님, 장모님들, 뭐, 사모님들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 예, 산위에서 전하신 말씀, 이게 산상순이라죠. 아, 이 말씀이, 예, 1절로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기록됐죠. 팔복. 이걸 산상순이라 하죠. 8백이 이되 됐고 13절로 14절, 16절 여기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 애통하면 복을 받는다. 목마르면 위해주로 목마른 자복 받는다. 온유한 자복 받는다. 그러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복 받지 못하겠네.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잘못 설교를 많이 해요. 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 받은 복, 응? 복 있는 사람이다. 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는 사람. 그럼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시큼하면 복못 받겠네. 청결해져야 복 받는다가 아니야. 여기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과거형이야. 이미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여기 기록된 이 복이란 말은 마카우 마카리오스라는 그 원문에 기록, 됐는데이 말의 뜻은 축하한다는 뜻이에요. 아, 네. 축하한다. 그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니 너를 축하한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었으니, 너를 축하한다. 축하한다는 복이야. 축하해 준 것이 복이죠. 축복을 빌어 준 것이 복이야. 축복을 빌어줘.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미, 여기에 이 복은 존재, 사람을 말해요. 복받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 또 극률적인 사람, 화평한 사람, 청쾌한 사람, 의지를 목마는 사람, 사람이 됐어요. 되려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됐어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이미 이런 복 받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 뜻이에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야 복 받고 조건이 아니야. 그냥 복을 받았어요. 이해가 안 되면 어린애기를 예를 들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이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지만 어린애기가 태어나면은 밥 주셔, 옷 주셔, 뭐, 먹을 거 주셔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밥도 주고 뭐뭘 옷도 주고 다 주잖아요. 덮도이다 이미 태어난 그 아기가 그 집에 복동으로 태어났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지. 아멘, 네. <웃음> 아무도 안하 여러분들도 열심히 앞으로 노력해서 복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복동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만세 전에 택하여 부르셨어요. 아, 네. 아, 네. 아멘. 내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되고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셔서 복을 주셨어요. 아, 네. 불러주신 것이 복이야. 아, 네. 아, 이딴 생각 복을 주셔 복 주셔 복 주셔 할 필요가 없어요. 애기가 같해난깐 나는 애기가 엄마 나복 주셔 복 주셔 젖 주셔 젖 주셔 옷 주셔 그럽니까? 안 해요. 그런 말 할지도 몰라. 가만 있으면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복덩이야 복덩이. 이 여기에 여덟 가지 팔복은 복덩이야 복덩이.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게 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제 10분 남았는데 <웃음> 간단하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든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적인 가르침에 아주 속달이된 하나님의 종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해야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걸금도 많이 야 복을 받는다. 그리금 많이 한 사람 복받고 흥금 조금 한 사람 복못 받겠네.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죄가 있는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은 제 음자도 사랑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세요. 편견하지 마세요. 말썽 피우고 별로 안 좋은 사람도 그래도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시고 또 잘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거의 보면은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고 고백하지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 대네 바요나시만한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했어요. 이 말은 너는 복 받았다. 끝났어요. 이미 복이 복을 받았다. 왜 복을 받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님을 믿어진 것이 네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 이게 복이에요. 이 복만 받아놓으면 다른 모든 복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주셔요. 그냥 믿어지질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u j a h You are cheerful, cheerful. You are so. You are s 도 You are 떨어지 o u are so. You are so. You a r 입 so. You are so. You 까 r e so. You are so. You are so. y 단추는 공짜로 그냥 준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시면 다른 복은 다 하나님이 그냥 단추 주는 것처럼 달아주어요. 아, 네. 이거 필요 없으면 달아주지도 않고 그래 나는 뭐 아무도 잘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그렇게 하였어요.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예. 13절로 여기 14절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맛을, 그 맛을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했죠. 1 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말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가서 빛이고 빛, 빛, 빛, 빛이고 돌아다녀라. 어? 좋은 일하고 돌아다녀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어요. 소금이 되었어요. 소금과 빛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순간에 소금이 되어버리고 빛이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소금 노릇한다, 빛 노릇한다 그런 생각 할 필요도 없어요. 소금이 내가 어디가 소금 노릇하겠다, 빛이 어디가 빛 노릇하겠다 그렇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덮어놔도 빛이 나갈 수밖에 없어.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가. 아, 네. 소금도 가만히 있으면은 소금이 스멀스멀 스멀 스며들어. 녹아지고.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면 십자가에 소금으로 살아주셨어. 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소금이 흘러나가고 빛이 비추, 비춰질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노력할 필요 없어 그래서 여기 어, 16절 말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히브리 13장 6절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지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재산이라 했어요 그게 선을 행함과 나눠준거이 선한 착한 행실이 소금과 빛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행실,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착한 일, 이런, 이, 이 일을 가서 많이 하면 은 소금이고 빛이고 그런 뜻이 아니야. 여기에 소금과 빛은 이 선을 행하는 이 선은 선의 기준이 예수님이세요. 선의 기준이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만 딱 지키고 잘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소금 노릇이고 그것이 빛 노릇이야. 가만 있어도 빛이 흘러나가고 가만 있어도 소금이 스며들어요. 어디가 살든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재한 존재여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이거 세상에 감당치 못할 놀라운 정주요 여러분들 가만만 있어도, 이? 죄가 물을 가고, 사탄이 물을 가고, 하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 할렐루야. 아, 네. 남미 속담에, 늙은, 늙은 고양이는 가만 앉아만 있어도 쥐를 잡는다. <웃음> <웃음> 가만 있어. 왜냐하면, 늙은 고양이가 가만 앉았잖아요. 지 와서 보니까 고양이님이 계셔. 도망가려니까, 도망가도 잡히고, 잡혀 맥히고, 안 가도 잡혀 잡히고 죽을 거. 아이, 뭐, 가 니가 알아서 해라고. 도망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거야. 도망가면 죽으니까. 그, 그, 자, 늙은 고양이 가만 쳐다봐도 만 고양이 자고, 지를 잡는다질를 잡아. 오늘 우리가, 나, 내가 남한군 갔더니,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전두한 친구가, 서둘대학 나와서 우리 고신대학원 나와서 남아공 성교 26년 했어요. 1 0 0만평 땅을 사가지고 신학교를 세웠는데 목사님 여기 와서 가만 앉아만 계십시오. 그러면 가만 앉아만 계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그러면서 남미 속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양이 고향, 얘기. 목사님 가만 앉아만 계시면 쥐를 잡습니다. 가만 앉아만 계시라고. 근데 너무 멀어.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갈 때는 30, 32시간, 올 때는 52시간.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아이고, 진짜. 너무 멀어. 여러분 바꿨다고 그래서, 그 신화 각장하라고 내가 하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예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지키고 살면은 그 자체가 소금이요, 빛이에요. 아멘. 빛 노릇 하려고 안 하고 소금 노릇 하려고 안 해도 그 자체가 빛이요, 소금이야. 그렇게만 딱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이 작업하실 줄 믿습니다.